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자신을 상위 10%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 10%가 될수 없다. 저는 올해로 만 8년, 9년차 접어드는 투자자입니다. 당시 데이트레이딩을 했던 저는 수익률이 하루 10%에 육박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자였습니다. 어린 놈이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제 위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곧 상위 1%에 들어 책도 쓰고 그래야겠다고 자만했더랬죠. 10만원이 100만원 되고, 100만원이 1000만원 되고, 1000만원이 9000만원 되고,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은 채팅방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만하는 저는 한번 가르침을 주겠노라고 대화를 나눴지요. 물론, 당연히 저는 소개하기를, 이미 그토록 되고 싶어 하는 고수입니다. 제가 키윽키윽. 그분께서는 영광이라며 웃으시더군요. 그간 투자 내역도 설명하고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하고 혼자 떠들었습니다. 투자금이 얼마냐고 물으시기에 지금까지 내가 모은 자산이 10만원으로 시작해서 9천만원 조금 넘는다고까지 자랑을 했더랬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물었더니 그분께선 제가 그분의 장엄한 역사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분의 투자기간 그리고 어떤 일을 겪으셨고 지금은 또 어떤 부를 축적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소위 고수의 반열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내가 이 정도의 부를 축적했지만 난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수익이 언제까지 영원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 젊은 후배님도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이 험난한 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그곳을 빠져나왔죠. 기분 드럽네 점. 그 후에 그분의 정체를 다른 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상위 1%가 아니었습니다. 1% 내에서도 0.1%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 있으신 분이시더군요. 아니 그런 분께서 고수의 반열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소개를 하셨으니 그분께서도 한때 가산을 탕진하셨다가 가족과 생이별하고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고수의 반열에 드셨다 하더군요. 그래 그치만 난 당신의 조언 따윈 필요없어. 두고보자 내가 당신을 이길테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오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러고서 세계 증시 불안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9천만원이 조금 넘던 저는 그 전날 많이 내려갔다고 풀미수를 걸어 오버나이트를 한 상태였죠. 그날 아침 대한민국 증시는 근조였습니다. 거의 전종목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도 풀미수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하락하여 어쩔 수 없이 손절했습니다. 근 25% 손실이던가 그동안 제가 벌어놓은 돈을 한방에 깡통차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이없더군요. 그러면서 주위에 돈을 빌려 만회하리라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깡통차기 시작하면 오만과 자만에 어우적거리다 못해 추해진다는 사실이요. 저는 저의 오만을 후회하면서 제 파란만장했던 일장충몽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살이라는 선택도 하려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진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었죠. 겸손하자, 겸손하자, 겸손하자. 그러고 어언 8년이 지났습니다. 대세 하락기라는 판단에 그동안 모았던 돈을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착실히 회사 생활해가며 모은 돈 2천만원.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겸손해 겸손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고수님의 수익에 비견될 바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조금 증식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자만은 제 곁에 다가와 있었고 저는 속으로 예전 그 고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겸손, 겸손, 겸손을 외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서른 초반의 젊은 놈입니다. 젊은 놈이 건방지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지금의 수익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고수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고수가 되고 싶어하는 이일뿐이다. 점 언제까지고 이 수익이 지속될 거라 믿지 않는다. 점이 힘든 바닥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분의 이야기를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도 깨닫습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등하불명 자기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만 자만과 오만의 선글라스를 낀 이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겸손하게 시장에 임한다면 그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의 말씀이셨고 지금은 제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삶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더 겸손해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 소중한 말씀 해주신 고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고 무례했던 저를 용서해달라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는 아둔한 장기투자자가 점심시간을 짬내며